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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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나무는 검수입니다. 검어서, 어, 검다는 의미, 검이 거미. 검이가 공으로 되고, 공수라 그러죠. 소나무는 크게 어, 일반 소나무와 공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나무는 육지지방이 대부분 자라는 소나무고, 공수는 바닷가 해안지방에 주로 자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주로 공수리이 많고, 영실에 올라가면 은 빨간 소나무 있죠. 그건 이제 일반 소나무, 육송 이렇게 부르 이건 곰수라 그러고 다른 이름으로 해송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곰까지 검다 곰까지 곰까지 검다 또곰 발바닥 같다는 뜻서 곰수라 고부르고요 여러분들 소나무 보시면은 이 소나무 잎파리가 있는데요 소나무 잎파리 보시면은 입이 몇 가닥이죠 네. 네. 소나무 이은 전부 두가닥입니다 소나무 이은 전부 두가닥이에요 자 그러면 이곰수하고 일반 소나무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곰솔은 이파리가 길입니다 길어 길고 네. 일반 소나무는 이파리가 짧아요 똑같은 두가닥인데 그러니까 이파리가 세가닥인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니기다 소나무 그 세가닥입니다 세 일반적으로 소나무 이파리가 두가닥이고 곰솔은 길고 소나무는 짧다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른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호박나무 라고 합니다 호박나무 그 제주의 가로수가 어, 최근에단팔 수가 많이 있다가 단팔 수가 그 위암병이라는 병 때문에 상당히 지금 환경이 취약해 가지고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시자법나무도 그 해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교적 환경에 강합니다. 호박나무가. 그래서 상당히 가로수로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저쪽에 양쪽으로 쫙 심어진 나무가 지금 호박나무입니다. 호박나무. 후벙나무. 그래서 이 가로수 수정으로서 어, 관심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후박나무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나무의, 이, 자, 껍질에, 피목이라 그래서, 눈이 있다 눈. 나무의 눈이 껍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만져보시면, 눈이 많이 있어서, 피목의 특징은 나무고, 후박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껍질이 두껍습니다. 그 껍질이 약재의 재료로 쓰여요. 그래서 껍질을 벗겨서, 약재를 많이 써왔고, 울릉도에 가면은, 호박 넷이라고 해서 이 껍질을 벗겨서 여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이 귀하다 보니까 호박을 넣기 시작하면서 호박 넷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호박 넷의 원조가 이 호박 넷이다. 호박 나무다. 그리고 후자가 어떤 후자라면은 껍질이 두껍다. 그래가지고 두터 후. 두터후원으서껍질이 두꺼워서 인정이 많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걱정 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벽전수님 위원가 호박나무 아래 붙였다 그럽니다. 벽전수님 이제 위원에 의해서 그래서 호박나무가 상당히 제주도의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있고 어, 지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이죠. 후방... 조롱나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 제어 제주도의 그 제주어에 왜 홈이 자로를 조록이라고 하잖아요. 조록 그래서 농기구에 호미자루라든가 뭐자루 같은데 자루로 사용하는데 이 나무가 썼다고 해요. 그래서 조롱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요, 이잎리들을보면다 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열매들이요, 조롱조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걸 깨가지고요, 나중에 물에 담그면 염료로 쓰였다고 해서 조롱나무의 특징이. 요 열매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그리고 이 이파리에 보면은요. 다 충이 들어가 있어요. 제주의 가로수 중에 제일 많은 게왕벚나무죠왕벚나무가 가장 많고 에... 일본에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노력해도 자생지를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제주도는 공개동도사생 있잖아요. 또 신예리도 사생 있잖아요. 또관는사도사생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가 있고 일본이 산지였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은 일본의 나무는 일본에서 생냐고 일본에서 가져간 나무라고 이제 학자들이 다이명을한 겁니다. 왕벚의 벚나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올벚, 왕벚, 산벚. 올벚은 2월달 2월 남부 하슬쯤에 피는 올벚이에요. 그다산은 그러니까 이제 피기 시작할 겁니다. 4월 4월 중하순이 피는데 가뭄 사회가 올벚과 산벚이 가지 자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왕벚이 나와지 않냐 학자들 추적을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하고 왕벚 나무의 장점도 많지만 가장 단점이 이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아서 뭐 100년, 150년 정도뿐이 뭐 주로 못 살게 되, 되 있고 이게 예, 가장 단점이 나무가 꺾어지거나 나무를 잘랐을 때그부분은잘 썩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집에서 왕벚 나무 전쟁할 때는 반드시 자른 부분을 도포해줘야 돼요. 이 나무는 이제 어, 농나무라고 하는 농나무 그 농나무는 제주의 나무입니다. 제주의 나무 농나무인데 이그 농나무의 특징은 가장 공해에 강하고 백일수에 강합니다. 농나무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가장 강하고 또 전부터 탄자라든지 이렇게 눕힐 때 방바닥에 농나무 이파리를 깔고 담요를 놓고 높렇다 그래요. 그래서 어, 농나무가 상당히 이제 그 해독, 그 병균, 병균 치유를 맞고 에, 건강하고 그래서 또 목재, 목재로 그 원나무에서 원나무 황실에서 의자라든지또관이라든지 전부 농나무로 쓰다 그럽니다. 그래서 농나무가 상당히 그 방부제 과일도 하고 그래서 가로선에서는 어, 동해도 강하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수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보지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관상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 온도를 3도에서 7도를 낮춰줍니다. 네, 네. 예, 예, 예, 그리고 습도도 조절해주고. 그래서, 어, 또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산소를 공급해주죠. 산소. 네, 예, 그 다음에 음영 공급해주죠. 네, 음. 예, 그 다음에 공기정화 해주죠. 공기정화. 예. 살균도 하면서 살균도 아. 예 살균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식물은 기본적으로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주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는데 가장 식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탄소도 저감시키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조성하고 그래서 저기 굉장히 이게 가로수가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